왔다, 왔어, 왔다, 왔어, 카빙 트레블러가 오늘은 경기도 연천정동읍 신담리에 있는 좌상바위에 가보겠습니다. 한탄강 주변에 있습니다. 좌상바위라 안절잣단지, 왼, 왼잣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는 길은 이렇게 강 주변으로, 한탄강 주변으로 쭉 길이 잘나와있습 이렇게 길을 잘 닦아 놨는데, 안 가볼 수가 없죠. 자상바위, 뭔가 궁금해요. 불상인가? 불상은 아니죠. 단데, 하여튼 어, 앞에 보이네. 저 보이네요. 저 바위가 바로 자상바위입니다. 자상바위. 아, 알고 보니까 마을의 왼쪽에 있다 해서 자상바위라고 합니다. 예. 괜히 붙여놓면 갖다 붙이려고 했네. 어쨌거나, 자상바위로 아 가보겠습니다. 자상바위 바로 앞에는 한탄강이 깨끗한 물이 비 하나 안아서 이렇게 칼칼칼칼 겹칩니다. 자상바위 아 다마가네, 다마가. 저 강만 건너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 이렇게 초록빛, 흐를 지나서 모델 사갈인 일반 질단팔과 보게됩니다. 이렇게 쭉 가면 될것 같습니다. 먹을 다와져서 왔습니 자산관리는 일찍이 중생대 배각기 말에 해당된 것으로 화산폭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핸무화지니 지상으로 한 60m 정도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산바위 앞쪽에는 이렇게 강물이 요즘 이렇게 가면 돼도 팔팔팔팔 흐르고 있습니다. 바위를 자세히 보면 은 바위 아래로 세로로 이띠긋은기쭉 이 흘러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원래 화산이 폭발할 때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송년의 세월이 빗물과 이 바람에 의해서 풍파로 저 바위가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라고 합니다 자상바위 앞쪽에는 이렇게 자갈밭과 모래밭과 그리고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강태공들이 모여서 지금 낚시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저는 낚시와는 사실 상관이 없죠 네, 이렇게 자상바위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그다상바위를 보려고 이렇게 저는 찾아봤을까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물이 얼마나 맑고 시원한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원합니다 굉장히 맑고요 그리고 이쪽에 일곱 숲 고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원래 낚시하는 거는 아마 금지되있을 건데 방태봉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 주변을 갔다가쭉 보겠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아무래도 한탄강의 강물은 팔팔팔팔 팔립니다. 좋습니다. 저 옆으로 가면은 펜트를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주변에 펜션과 숙박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또 조금만 들어가면은 제인 폭크도 있고, 네 아우라지 맹풍 바위도 있고. 화상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이 연천군 주변에 아주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천, 연천하지만은 가까운 곳은 아니죠. 굉장히 굽니다. 서울에서 생각하더라도 한 90에서 100km 정도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오시냐에 따라서 여기에 그 과연 예를 내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주위쪽에 쳐진게 이 세월의 풍파 바람과 비와 눈물암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저렇게 쳐졌다고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보시지 않아 보셨다면 한번 정도는 가볼만한 곳입니다 주변에 물이 막고또 민박이나 숙박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한번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연천을 지나면서 자상바위 앞에서 가부자를 한번 들어보고 시원한 물놀이를 할수 있는 연천의 관광객소 자상바위에 왔다 갔다 반려 합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자상바위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괜찮을 다면 구독과 좋아요